안녕고세요 안녕하세요. 안 부르셨어요 또 아, 오늘 촬영하기로 한 날이잖아 요 <웃음> 오늘은 뭐 찍나요? 아 영둥이님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? 오늘 차 타고 왔죠 저 이번에 차한테 뽑았잖아요 아그 저번에 저한테 슈퍼카 뽑았다고 자랑하려 <웃음> 슈, 슈퍼카까지는 아니고 딱 표정이 차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차 자랑이에요 어, 그럼 차그 대략 어느 정도에 구매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어뭐 지금 한 300만원 정도? 월 300... 아뭐차 보여드려요. 예, 예, 꼬물이라고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제 차고요. 네, 뭐, 일단 차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까요? 일단은 SM5고요 이게 준대형? 준중형? 뭐좀좀 좀 어쨌든 좀 커요 그래가지고 내부가 생각보다 넓지 않나요? 뒤에 있는 분들도 편하게 탈수 있는 음. 그런 차량이고요 아, 아래는 왜 찍어요? 아. 이 시트가 굉장히 이게 아마 아마 천연 소가죽 아마 아마 이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만원이고요 그다 해서 300인가요? 아, 네, 11월 300입니다. 이거는 이제 진주 리얼 진주. 이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거든요. 지금 덥잖아요. 일단 시동 걸어세요 컴부터 키겠습니다. 아, 참고로 스마트 키예요. 뭐뭐 뭐 없어도 됩니다. 뭐 저한테 키, 키가 이게 몇 년형이죠? 2007년형 SM5입니다. 2007년에 스마트 키. 네, 그렇죠. 키는 뭐 요거 하나면 되고요. 그냥 돌리면 키, 켜집니다. 아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풀 옵션입니다. 왜왜 어, 왜죠? 왜풀 옵션이요? 네풀 옵션이에요. 저차 내려가는 속도 그냥 그냥 직행이에요. 자이로 들어. 요즘 차들이 이렇게 빨리 안 내려가거든요. 그리고 이거 시트도 전동 시트여가지고 네.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 시대 찾을 수 없는.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놀라시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놀라시지 마세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이거는 아마 전 주인분께서 달아주신 것 같아요 원래 이 화면이 여기에 달려있고 그런건데 음.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내비게이션이 추가로 내장형으로 다신 것 같은데 그것도 어.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놀라지 마세요 또 놀라지 마세요 어. 아 잠시만요 차에서 한번 내렸다 타니까 블루투스가 끊겼네 왜왜 아, 왜 이렇게 웃어요? <웃음> 어왜 연결이 실패지 어 이게 왜 빠졌지? 빼놨죠 일부러 아 놀라지지 마세요 놀라시지 마세요. Bluetooth 스피커, you know? 근데 이건 내장형은 아니고 쿠팡에서 샀습니다. 아. 옥스선이 이제 달려 있는 차여 가지고 이 블루투스 기기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 EQ 라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e q i 이 돼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EQ 버튼 중에 이게 락 버전으로 나오는 게 있고 보세요. 이렇게 뭐 클래식. 뭐 재즈, 락 이런 식으로 해갖고 EQ가 살짝살짝 바뀌어요 근데 락 버전으로 하면은 베이스가 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락 버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있을 거다 있네요 아이고, 없는 것 빼고 다 있죠 여기 아 그리고 또뭐뭐또 뭐, 뭐, 또 설명드릴 게또 뭐가 있나? 뭐 트렁크 아 트렁크 한번 보실까요? 아 좋아요 트렁크가 또 굉장히 넓거든요 아 지금 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에, 네, 아무튼 트렁크가 진짜 개 넓어요. 진짜 얼마나 넓냐면, 사람 한두 명, 사람 한세 명까지. 이거 뭐 캠핑 가가지고 뭐 여기서 자면 되니까 차박차박 차박 여기서 하면 돼요. 근데 수치 진짜 넓죠. 네, 진짜 넓긴 해요. 팔이 안 닿아 트렁크는 뭐이 정도? 아 그거는 이제 선물받은 우디인데 모자가 날아갔어 어 누가 가져간 것 같아 어 근데 생각보다 재질이 좋네요 아 그쵸 고급... 이게 이제 요즘 뭐 벤치나 이런 데 들어가는 카본 이 아니고 이제 그냥 뭐 플라스틱인데 약간 그 뭐야 원목 재질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생각보다 고급집니다 색깔 디자인이 굉장히 엔틱해요 진짜 엔틱하죠 이것도 이제 전 주인분께서 아무래도 운전했을 때 습관이 이렇게 하셨었나봐요 어... 여기 다 터져있더라고 뭐 여기 뭐 이제 여기또 이제 수납공간이 굉장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그냥 요즘 나오는 호텔들의 이제 그붙박이장 빌트인 되어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한 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한칸더어 휴지를 많이 사용하시나봐요 어, 차에서 뭐 흘리거나 이러면 진짜 곤란해지기 때문에 뭐 이제 제 슈퍼카 리뷰는 한 요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보시죠 네, 타시면 됩니다 뒷좌석도 뭐, 뭐 깔끔하게 당연히 벨트 이런 거뭐 문제없이 잘돼있고요 잘 풀옵션이라 했잖아요 네. 여기 에어컨 있습니다 <웃음> 이거 게임 끝나요 d f 분들 시원하게 탈수 있도록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있고요 거의 뭐 요즘 비행기 말하면은 비행기로 따지면 뭐 퍼스트 클래프 뭐 팔걸이? 당연히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다? 어 이렇게 그 가면서 뭐 이제 커피 한잔 해야 되겠다? 그럼 이제 여기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 지린다 이런 거까지 있었나? 개 <웃음> 지리는데? 여기까지 열면 또어뭐 물까지 있어? <웃음> 수납공간야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? 어 근데 생각보다 고급지네요 근데 시,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좀 괜찮지 않나요? 아니, 솔직히? 저, 어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물 넣어놔야지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뭐 터널이 무너진다거나 할때 대비해서 이제 삼다수 같은 거자 이제 뭐 저희 집 가는 길로 간단하게 주행하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잠시 후 장양도 반면 후 좌회장입니다 주차비가 얼마나 나왔어요? 주차비 이거 뭐법인카드로다 결제되는 거죠 사장님? <웃음> 아씨 비싸게 나왔네. 얼마나 1 2 0 0 원이요. 아 씨. 결제 중입니다. 주소 단산. 아 감사합니다 형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잘 놀다 갑니다. 느껴지시나요? 아뭐한번 i l 봐요한번 p i 봐 e 아, of 뭐 루프 열고 한번 달려봐요? n of you. I'm a p 이 사람 가사가 어렵네 후방카메라가 있네요 아이씨 아 그럼요 풀옵션이라니까요 어이 시절의 후방카메라 자꾸 이 시절 이 시절 하시는데 저희 세대입니다 이것도 혹시 영동희님 2007년에 몇 살이셨나요? 여덟 살이었죠 <웃음> 솔직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들 이 차의 매력에 좀 빠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뭐 영상 촬영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피니님고생했습니다 I t 습니다 k I'm talking about you. I'm 다 a l k i n g 에 b 다음에 뭐 제가 새로운 차 사게 되면은 a b 님한테 팔게요 얼마에? 한 500? 아, 아까 300에 사셨다고 아니 저는 싸게 산 거니까 이 o 500에 팔아야죠 아 그래서 오케이 400 개킹 네 <웃음> 감사합니다